어디가나 아쉽으셨죠? 저희가 지금 군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기차타서 12시쯤에 도착했고요 군산에 도착하자마자 한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온 이유는요 군산에 있는 성령충만한 우리 교회라는 사실 오늘 영상은 어, 사역 다녀온 영상이기보다는 저의 군산 투어가 주입니다 저 <웃음> 살면서 군산을 처음 와봤어요 그래가지고 군산 온 김에 뭐라도 좀 해볼까 해가지고 다녀보려고 하는데 뭐 지린성인가 뭔가 하는 곳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짬뽕찜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린성을 먹으로 출발 아.. 저는 말이죠 길을 속으로 가는 길인데요 아 이렇게 높아요 여기 이게 지금 내리막길이에잘 안보이겠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좀 잘못 탔나봐요 돌아가는 버스로 아 갔나봐요 오마이갓 오마이갓피티 이 굉장히 덥네요 역시 맛있는 것을 먹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힘든 과정들 속에서 역시 좋은 것을 잔취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조금 안녕 강아지야? 강아지. 안녕. 너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나도 사람 좋아하는데. 너 이름 뭐니? 너 도깨 도깨. 진도깨 할게 도깨 아야 아파. 안마. 내 난리에요. 아, 얘, 길 막지 마. 아, 얘, 자꾸 내길 막아요. 야, 도깨야. 너 주인 찾아가. 어? 야, 너 뭐야. 야, 너 장난, 장난인 척 하면서 물지 마. 어? 야, 아파. 아파, 임마. 아, 씨. 아파, 물지 마. 경고야, 너. 내가 놀아주는 건할수 있지만 물려주는 건할수 없어요. 뭐? 화낸 건 아닌데, 미안. 안녕하세요. 야너또물라 그랬지 너야네너에 누구냐고 또래게 도깨요 도깨 왔다 도깨 안녕 아니 오지마 잘가라고 안녕한거지 오지. 오라고 와. 안녕 아왜또왜또 왜또 왔어 안녕 서영아 야너왜또따라왔어 잘하고 임마노 아이가 안녕 눈뜯어가 안녕 지린성 아직문 열여 닫는다고요? <웃음> 지린성 지린성 <지린덕> 닫는다고요? <웃음> 지린성 목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린성이 닫는데요 왜요? 시청자 TV 8시에 닫아요? 지린성 닫았으면 너무 서운한데 흡수가 안 하는 건가? 이런 축제는 있는데. 대하다잠깐 빵이라도 먹어야겠다.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야죠. 글쎄, 거의 다 왔어요. 야, 뭔가가 사진들인지 말아주기 시작하는 느낌적인지. 허! 이성당이다 와우. 빵 진짜 거의 다 없거든요? 당연히 많이 있네, 그래 지금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원래 꽉차있을거 같은데 저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 사실은.. 네.. 아..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안녕 유튜버 어떻게 뭐 누구 있어요 누구야, 누구야 영진TV 아 너야? <웃음> 네 어디다 온거야 아, 아 지금 안녕하세요. 이마트에서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어우 네. 잘생기셨네요 잘생겼다고? 아, 고맙다 와진다 잘생겼다. 이거 사진 찍고 바로 태북에 올려야겠어요 와 <웃음> 아, 하나 한번더나 하나 둘 됐다 저는 말이죠. 방금 일어나서 이제라도 지린성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아, 꼭 먹을 수 있기를. 응. 지린성 금 앞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응. 진짜 길어요. 해안 응. 해안 한 40명? 그리고 맨날 이렇게. 줄게요 오늘 안에 먹을 수 있겠지요? 사람 진짜 많죠. 대박. <목소리>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와, 죽어, 방금. 짜잔. 딸기 맛은 이상하다. 응. 다 네, 여기는요, 제가 어제 실패하고 돌아갔던 성당 렌즈라에 네, 왔습니다. 과연, 과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단팥빵이라도꼭 먹어보고 가겠습니다. 아밤 아, 여기도 줄 서네요. 진짜 많아요. 어제는 하나도 없었는데 엄청 많이 샀죠. 메론빵도 있다네. 메론빵은 못 찾겠어요. 빵2만 원어치나 샀습니다. 샀고 이제 빨리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군산역으로 버스고 집에 갈시는이 돼가지고. 어 잠깐만 저 버스 내가 타는 버스 아는데어어 어. 잠깐만 <목소리>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제가 다시 수원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더워서 얼굴이 터지질 않아요